체로키는 체로키 피플 must be Korean people. Cherokee is Korean. 자, 153번 동영상에 우리가 눕다 이거 한번 봤습니다. Sleep, lie down. 전 세계가 지금 N으로 시작합니다. 노아와 노아마, 페르시아 sleep, 나와마,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sleep. Now, I'm Eric. 그 다음에 크루드 t 키 r 크루드 슬립 슬립 p sleep, do, do, d 로 do, do, do, 스 o do, do, do, 자 o do, do, d 이 d 이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do, 라바호 o do, 이 o do, do, do, do, d 눕고. 네, 자 이렇게 전부 다 N으로 시작합니다. 니니니니 코리안 e a n lie down. 눕다 눕 눕다 눕다. 자 그래서 체 h e r o k 는 그냥 그냥 고리안입니다. c h e r 는 고리안입니다. 자 e n g l i s h nurse도 n 뉴스. u 뉴스입 누였습니다. 누였어. 뉴스. 눕게끔 이렇게 어깨를 잡고 싹 눕히는 겁니다. 누였어. 자가 d 낙 c t o 게 의사입니다. 이거 의사란 뜻입니다. 낙듯 체르키는 낫게 as del lìhi as d e 들어눕게 도와주는 의사 의사 들어눕게 도와 이렇게 되는데 요거 말로 만들면은 들어눕게 도와주는 의사 의사 선생님 그걸 간호사라고 한다 체르키 말로 그래서 낫게 낫게 비베르덴 고리한 낫다 비베르덴 be become better get well better recover from illness 자 n e e 러기, 니가 뛰아 니, 니, need 삭 눕히는 겁니다. l 이 y down, 눕다. 자, 가, 니, 니가, 누, 누이가, 누, 누이가, 누이다. 눕히다, 누이다. Korean, 눕히다, 누이다. lay down, make a person lay down, 자, sleep. 누워, 누워서, 그 누웠디, 그 누, 누, 누, 누. 자, lazy. 레이지, 웃다, 눌러, 저 잡아줘, 누워 있는 겁니다. 아주 게으른 새끼들입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갖다 누워 있는 사람들, 웃다, 눌러, 자, 웃다, 아따, 눌러, 까, 눌러, 까, 누워, 가그 말이죠. 몽골하고 똑같습니다. 몽골, 레이지, 홀, 러까 홀, 러까누워러 자, 이게 똑같습니다. 누가, 워 자, 페이션, 또 환자를 갖다, 우리 저번에 봤습니다. 페이션트. 한자를 누일리 쓰겄나쓰겄나이 사람아 빨리 일어나야지 이 말이죠 누일리 누워있으쓰겄나이 사람아 빨리 일어나야지 밥 많이 먹고 빨리 나아야지 이 말입니다 느느 한자 한자어도 하필 또 이게 나아가 들어갑니다 느었다 느었다 누웠다 누워 누워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나태라고 하죠 나태 느었다 이거 이상치 않습니다 게를낫자느었느었 누었다누었다누었다 헛다. 이게 다 이, 이, 여기서 왔다. 누웠다, 누웠다. 이런 여기서 왔습니다. 자, 슬리피. 자, 슬리피. 질러가, 질러가. 우리말로 졸려가, 졸려서 이 말입니다. 체로키는 그냥 코리안입니다. 체로키는 코리안입니다. 질러가, 질러가, 졸러가 졸려가, 졸려서. 코리안 졸리다. Grow become sleepy, feel drowsy.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체로키는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고리안입니다. 고리안. Korean. 자 구글에 바로 자 이렇게 치면은 여기 나옵니다. 체로키 블러드 해가지고 Why do so many o p l think 영어로 하는 영어 영어가 재밌죠. 체로키 블러드 think they have 체로키 블러드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why do many uh, 그래서 체체키키러 e 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m o s t o s t h f s c h o l a r s a g r e e d t h a t c h e r o k e e h a d l i v e d s i n c e a t 최소 Quebec, a a d the Quebec, a n a n a d b a n a a d 그 고려 시대때 우리 역사에 그뭐 윤관 뭐 무관 무, 무인들이 뭐저 위에 그 국경 지역 위에 그 오랑캐들 저거 하러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때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뭐저뭐저 뭐저 오랑캐들 뜰들이 자꾸 그정계비 세우고 뭐 그렇게 한게 아니고 가보니까 뭐 영감 할만한 들밖에 없었어요. 그 역사를 좀 새롭게 좀 써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도 아니 그폄하하는게 아닌 거 우리 그뭐 무인들을 표만표하하는게 아니고 올라가 보는 게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사, 그 어떻게 백두산 폭발하고 그 주변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다 떠나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뭐 윤관인이 뭐니 어떻게 됐는가 한번 쓱 올라가 보니까 초토화되고 뭐 빈집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되는 것처럼 다만 떠나버리고 날 춥고 이러니까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채로키 사전에 그그 슬레이브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저번에 같이 보셨죠. 그 지게 진 아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게 진 아들. 유라시아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지게를 사람이 지고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지리적인 환경에 따라서 유목민들은 짐승들 위에다가 이제 짐을 올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 자기들은 말말 말 타고 그, 그, 그러고 다니지만 우리가 뭐이 산이 저 저거하고 뭐 이런 산이고 앞은 강이고 이뭐짐 짐승들 왔다 갔다 그거 하이고 재우고 하는 것보다 그냥 짐 지고 그냥 호들 하루 만에 그냥 산만 넘으면 다른 마을이니까 그뭐 지형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서도 저 사람들이 막 재롭게 사람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오랑캐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지게를 지고 왔다 갔다 하냐. 여하튼 그, 그때 다 넘어간 겁니다. 그때. 예. 그래서 본 콜라. 우리는 뼈콜 이렇게 읽죠. 인터내셔널 포네틱스 알파벳 뼈콜 이렇게 읽습니다. 코리안 뼈콜. 자 체로키 콜라. 콜. 콜. This is Chinese characters. 캐릭터, 자, 체로키, 옥스퍼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이거 이거 보십시오. 이거 히로토 우치하라, 우찌하겠습니까 히로토 우치하라가 이렇게 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우찌하냐이 말입니다. 히로토 우치하라, 시스턴트, 자, 뉴욕 뭐 이렇게 나오고 버팔로 뭐 이렇게 나오고, 자, 우리 이코리안이 큰일 났습니다. 벌써 이거 저. 이러고 있습니다 자, 자 체로키 딕셔널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불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이 사람들 벌써 자 여기에 지금 우 골라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본우 골라 이거 저, 저 사람들은 이제 k hola 돼 있는데 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뼈에서 피가 생략이 된 겁니다. 이게 딜리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요걸 그래서 으 골라 자이 사람들도 지금 이게한자를할줄 알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체로키, 코리안, 체로키 한자어를 읽을 수 있었다. 우리처럼 같이 공부를 했다. 라는 겁니다. 자, beautiful, 코리안 아름다울 미 라고 말을 하죠. 아름다울 미, 코리안. 자, 체로키, 엉덩이 자미 발음이지만 차이니즈 발음으로는 위죠 위위위 어떤 위, 위, 위. 위. 아르 코리안으로 들어올 수록 엘, 리을이 많이 들어옵니다 리을자 기두 윙 기두 기동 고얏동 H Y 이런 거는 위로 올려도 됩니다 오얏동 기동 오얏동 자 V 발음은 그 V 발음은 그 네, 네이제라이즈 비성 콧소리입니다 비성 그래서 보야 동기동 페이스 얼굴 얼굴 용 우크 자민 캐나다 민맥도 우크라고 하죠 우크 우크, 얼굴 이것도 리얼이 들어 있습니다 울굴울굴용 우크 동자 시간적으로 오래된 거 올드 옛구 고리안 옛구 옛지 자 블라인드 이게 참 재밌어 소경 소경고 이 소경이라는 말이 만주에서 마 왔습니다 만추리야 소거 so 자, 그다음에 체로키. 가. 가. 가. 소경 자, 그 다음에, c 로키소경거 e 경 So, 케 y u n 경거 o 드다 같은 발음 u n g Kong. So, Kyung, Kong. 니다 Kyung, Kong. s 몇개더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그다음 k y u 관역 Kong. So, 몽골에서 왔습니다. 가을 추 우리말의 가을 추도 가을 추 우르가 생략이 됐습니다. 우르가 딜리트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체로키하고 몽골은 똑같습니다. 지금 체로키하고 몽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울로거띠, 울로거띠 우리는 유알 이게 딜리트가 되고, 가을 추 코리안 가을 추자 오일 이거는 진짜 아메리카에 저 재밌게 보드리고 저 사람들이 체로키 사람들을 만나면 이것만 말하면 그냥 게임 끝납니다 비즈니스 그냥 막자 기름 오일, 코리안, 기름 뉴, 기름 뉴. e 로키 h e 뉴 o k 뉴 e 똑 같습니다 그냥 자닭게 치킨 닭게지닭이지를 게를 먼저 지금 앞으로 뺐네요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지닭지닭 길장 기일장. 롱, o 일 길장 그 있다. 그 있다. 자, 콩두 빈 콩두 두이야. 콩두 두. 자, 이게 또 두이야. 비슷한 게또 있습니다. 라코타. 자, 아메리칸 라코타도 거북귀 터틀. 이거를 거북귀 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채로키 두이야 터틀 라코타 게이야. 자, 그다음에 씨드 안절자 거리한 안절자. 아우스가아우스가 뼈골 아까 우리 자뼈골 골라 자쌍비읍이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여골이 됩니다. 역골 이골 이골라 자 상비읍이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골라 이골라 또는 골라 골만 남습니다. 골 리스펙트 공경할 경 공경할 이 공희 우희 자제페니즈로 지금 경 우리는 고려한 경이라고 읽지만 경이 K라고 읽고 Chinese 진 경, 계, 징, 기다 같은 발음이죠. 자, 그래서 나바호도 한자어를 할수 할수 있었다는 거죠. 돈, 금성 효강비초 라고 하죠. 효강비초 그래서 이게 순수 코리안입니다. 이 동이족들입니다이 사람들이 동의족들입니다. 어쩌면 동의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자, 그래서 효강 비죠 슬래시 엘입니다 그래서 효강 효강 효강 비죠. 배울학 날리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거 코리안 배울학 비호아이 비호아이 이거 저 비호아이 이거 고려인들 억양으로 하면 됩니다. 레슨 코스 배울학 이도 똑같습니다. 코리안 배울학 비호아알기비호아알기 배워서 알기 또는 배워서 알리기, 가르쳐 주기 이런 말이죠. 자, t r a i n training, 비비지 아하고 알고 여기 또 나옵니다. 아고, 자 배워서 아는 겁니다. 자, 그다음 Chinese p r o n u n c i a t i o n 배울 학을 얘들은 수 발음을 합니다. 쉬에, 쉬 그런데 우리는 허로 하죠. 학이, 아기. 자, 이렇게 우리 쪽이 더 가깝다. 한자는 우리 우리 쪽 저, 저 선조들이 만들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학 배웠어 학 그래서 이나바호 사람도 배울 학 이거를 배워 아기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이 학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음을 외우고 있지만 이게 뒤로 마지막에 이게 뒤로 밀리죠 그래서 아기 되죠 아기, 아기. 그래서 우리말이 알기 이게 학이에서 왔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